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일본 사람들이 입이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만나서 얘기를 뭐, 하다 보면 뭐 못났죠, 좀. 네, 좀입 네. 많이? 왜 네. 그럴까요? 소식하고 건강에 좋은 것도 굉장히 잘 먹는데 많이 먹는데. 구조가 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렇죠? 네. <웃음> 구조가 <웃음> 신기해요. 요들이 네. 제죠 자, 네. 이 구강의 주인공은 아베 신조, 여러분 총리죠. 이 사람이. 잠자리는 편안할까? 음. 이럴 때는 잠자리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입이 조그만 거죠, 지금 소장님. 네, 예, 구강이 되게 작고요. 이 g 이가 울퉁불퉁하고 많이 협소해 습니다 구강 네. 그 자체가 예. 일본 사람이 코고는 사람이 되게 많겠네요. 네. 중국 그래. 쪽도 코고리가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짧아서 생기는데 아, 이 상악과 하악이 아, 예, 짧아서 예, 짧은 이게 은 사람들이 많고 목이 짧잖아요. 인들이 묵는 호텔에 가면 어마어마한 고구리 수립들그렇다고 <웃음> 하더라고요. 에, 에, 에, 맞아요. 좀게또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한나저도 시끄러우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일본 사람들은 조용하잖아요. 밤에는 여간 시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또 몰라요. 조용하게 음. 숨잘못 쉬는 무혹증이 많을지. 어, <웃음> 오히려 그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네요. 네. 어. 음. 자, 요즘 우리나라 주변 그 열강들 시진핑 음. 그다음에 트럼프 앞에 예. 이 사람들을 딱 보면은 하, 과연 이 사람들의 잠자리는 어떨까?를 음. 음. 보면 지난번에 트럼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했었잖아요. 젊었을 때 비해서 부강이 많이 낮아지면서 나이도 들고해서. 음. 않을까 음. 예상을 해봤고요. 시진핑 주석 또한 구걸이가 좀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음. 아 이게 구글 검색을 해보는데 제가 그 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목공은 음. 힘들어도 호탕하게 웃어서 구강이 환하게 보일 수 있으면 좀볼 수겠는데 정말 이걸 잘안보려요 <웃음> 아베는. 일단 기본적으로 코골이뿐만이 아니고 우흡도 되게 심할 것이다. 음흠. 그 이유는 구강의 형태가 음. 입을 보면 되게 좁아요. 음. 그래서 치아가 되게 울퉁불퉁하죠. 그리고 앞니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윗니가 살짝 앞으로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음. 예. 근데 음. 이렇게도 있어요. 옹니, 옥니, 옹니. 옥니. 옹니가 좀 이게 성격이 좀그 그렇다고 하잖아요. 완고하고 어, 좀 마, 예. 뭐 고집, 굉장히 좋은, 고집스럽고. 좋은 봤는데 <웃음> 그게 다이 옹니를 갖고 있으면 아리타기 그만큼 뒤로 밀려 있잖아요. 아 근데 그게 옹니가 음. 오의 기억이에요, 오의 이응이에요. 기억요. 오 옥. 네. 왜 옹니라 그래요? 왜 그건, 그건 제가 찾아보자. <웃음> 찾아봐서 아, 알려주세요. 아, 네. 그래서 일단 부조적으로 좁은데다가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에 있는 혀 또한 많이 눌려있겠죠. 아 음. 그렇겠네요.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보면 많이 처져 있잖아요. 음. 목도 그렇고 음. 그래서 왜이 아베의 성격이 이렇게 개떡이 생겼느냐. 음. 결국 수면을 잘 못하니까 <웃음> 아니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니까 자꾸 성격이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응. 무업 중 환자들이 피곤하고 응. 어, 아침에 힘들고 맞아요. 그래서 응. 좋은 성격을 갖기가 힘들어요. 응. 그래서 코골이 무업을 해결하고부터 응. 어,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응. 응. 평가를 듣거든요. 편안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몸이 편해요. 어, 그럼요. 몸이 편해지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또 생각하면은 아벨을 위해서 하나 해줄까라고 생각할 <웃음> 또 들다가도 설마 아, 정말. <웃음> 아 인간이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음. 음, 그냥 밤마다 이렇게 고통을 받아라 음. 음. 아, 좀천벌이다 아. <웃음> 제가 나는, 옥니를 검색해보니까 네. 뭐라고 돼 있냐면 말씀하신 네. 대로 옥니인데 네. 네. 네. 지이처럼 안으로 옥게 난이 일본 캐릭터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네. 네보까 <웃음> <찍고> 맞아. <웃음> 네, 네. 그렇게 선생님, 생겼어 피하는올라가 <웃음> 아이 하여튼 수면의 문제로 인해서 성격도 그렇게 오간하지 않았나 생각습니다 네, 네. 아베에게는 진단이 나왔잖아요. 음. 아, 성격이 수면의 문제로 인해 생겼고 음. 그런 문제는 음. 구조의 문제고 음. 그래서 결국 잘 때는 숨이 꽉꽉 막히지 않을까. 음. 혀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혀가 많이 이 안의 구조가 작아서 그렇죠. 혀가 많이 갇혀 있고 네, 더 많이 뒤로 뭐, 물러간다. 나이가 들수록 응. 점점 처지니까. 아. 음. 어쨌든 좀. 안 해준다 이거죠?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줍니다. <웃음> 상담 신청해도 안 받아줘요? 네. 해줘도 안 해줍니다. 아. 아. 고생할 거 아. 이렇게 아베 아만 아베. 가지고. 아베. 음. 아 정말 아베. 음. <웃음> 아좀 요즘 굉장히 대한민국의 짜증지수를 높이는 아, 맞아요. 근데 얼굴도 정말, 짜증나게 생겼어요. 예, 정말 이게 못생겨가지고 진짜 음? 생긴대로 놀아요. 음. 어. 이 아베의 수면모호흡증 이건 반드시 있습니다. 녹음해서 공개하라고 하세요. <웃음> 반드시 수면의 문제를 갖고 있는 아베 음. 어, 일본 총리 음. 그가 아무리 음. 어, 나에게 사정을 해도 절대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 아베가 철회할 때까지. <웃음> <웃음> 우리나라에게 좀 사이좋게 지내자고 응. 사정을 하면은 네. 그때 혹시 어 하나, 하나 해줄, 해줄 수도 있어요. 어 네. 네. 네. 그렇다면 하나 해줘야죠. 어. 음. 그때 되면은 뭐엔나로 어그 받을게요. 엔나로 <웃음> 어. <애너로> 얼마를 받을까?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베. 네. 자 눌러야 된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요기, 여기 여기를 눌러 주세요. 눌러 눌러 눌러. 아유, 잘한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512 0 3 3 2 감사합니다